네, 그래서 교도관을 잡으면 돼요. 아, 오히려 교도관을 잡아야 네. 되는 게임이야? 그... 반찬투정도 못 하나요? 이게 뭐죄 목에 무슨 반찬투정이 있어요? <웃음> <웃음> 죄요. 죄죠, 죄요. 여기 질문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받으신 카드 중에 예스라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예스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연교도관님 좀 빨리 내시죠? 노는 다시 가져갑니다. 아, 아 대답 카드를?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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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명. 해서 찾아내는 거구나 아이고, 네. 교도관을 찾아내시면은 다른 분들다 승리고요 교도관은 자신의 정체가 들켜도 나머지 사람들의 범죄를 다 맞추면 범... 교도관은 승입니다 교도관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뒷광고는 알것 같거든요? <웃음> 야 저리 가라 이거 <웃음> 이거 뭐 공룡화인가요 이거? 기가... 개빈형 티라노사우루스 만들어야지 기가노토사우루스화 되어야지 <웃음> 아 이거 예스라고 한거 대비해가지고 이제 찾는거네 지금 범죄 저지를때 즐거웠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며 범죄했고 만약 반찬투정이 나라면? 어떤 싸가지 없는 아들이 반찬투정하면서 밥상 앞에서 음악 듣고 있나? 아니 <웃음> <내가 로토로 웃음> 스토리를 풀어줄게 응. 말해말해말해 이제 반찬투정할 때왜 즐거웠냐면 응. 메뉴가 이제 나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만 이제 나올거 아니야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거지 너 해라 교도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에이, 아니 무슨 아니, 진짜 그런 말좀 하지 마라 아니,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와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런 말 아유 그냥 각자 거 가져가 봐난 교주였어 불법 채취 람이 뭐였어? 맞네 네 반찬 투정이 한편이가 아, 맞네 진짜 반찬 투정 한패라 엄마가 차려준 거에 반찬 투정인데 그거 싸가지 없이 <웃음> 음악을 들으면서 싸가지가 오늘. 없으니까 반찬 투정을 하지 <웃음> 어? 어? 말 되네? 아, 요런 게임이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파악됐습니다. 오케이. 파악됐습니다. <웃음> 어? 잠시만요. 첫 번째 질문. 계획적인 범죄였다. 아... 계획적인 범죄였다. 이, 이거를 계획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럼 범죄를, 범죄를 다 되는데. 계획을 하고 해야 지 음, 계획해야죠. 음. 공범이 있었다. 어허. 오호. 공범이 okay. 없는 외톨이 범죄자 자식들이 있어? <웃음> 아니 공범을 왜 데리고 가나? 혼자 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못 들어봤나?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이거 근데 우리 멤버들 욕심이 많아서 거의 다 노래 버을것 같은데. <웃음> 이 정도 돈으로는 만족 못 한다라는. 어... 질문 끝났습니다. 카드 없어요. 어 이걸로 질문이 끝나버렸네요. 다른 범죄도 보여주면 안 돼요? 중고거래, 중고거리. 중고거리. 중고거리. <웃음> 도굴 거래 도굴 음... 아니? 비스라 <웃음> <웃음> <웃음> <빗소라> 너냐 수박설이? <수박소리? 웃음> 야 이거 계획적이고 공범 없고 큰돈못 만지고 그런데 너잖아 이마 어, 이거 공범이 있고 계획적인데 큰 돈을 못 만진다고? 뒷광고네 아, 자꾸 뒷간 거야. 진짜 뒷간고네. <웃음> 아, 뭘 자꾸 뒷광고야 아니야. 계획이 뒷간고를 쓴큰 돈을 만졌겠지. 그래. 아. 뒷광고에쓴큰돈 만졌지 너. 어, 어떻게 알아? 스가 캐빈인데. 어? 어. <웃음> 떻게 알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걸? 해봤다 이제. 장비는 <웃음> <너무 웃음> 큰돈을 만질 수 있었다가 예스가 셋이야 지금 사이비교주 큰돈 만질 수 있다 죠 뒷광고 큰돈 만질 수 있다 죠자공가는 내가 봤을 때 아니란 말이야 둘 이렇게 딱 가져가잖아? 근데 여기 예스 셋이야 이중에 한명 거짓말 했다 봐야되는거야 내가 봤을 때 나..나..나 나, 나, 나 뒷광고야 아니야 뒷광고는 치케빈이지 야이씨 라미야? 어 어? 그러면 아... 연교도관님 그러면은 나 아니야 얘들아 진짜 유지. 유지. 유지. 뭔데요 유지. 얘들아 나 말하지 진짜 직업이 게... 뭔데? <웃음> 나 불법채취야 야 불법채취로 야 불법채취로 불법 불법채취로 그 돈을 어떻게 만져 만기야. 아니 불법채취 돈 많이 벌지 않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버는 줄 알았어 야 이거 한 팬이야 예? 또 얘도 말 없잖아 근데 계획적이기만 한 범죄가 자해공갈? 그나마? 그지 근데 공범이 없다 아 근데 사실 자해군갈은 공범을 좀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아 이거 다 이거 밝혀주면 안 되는데 교도관한테 이거 여기서 이제 아니야. 더 이상 추리를 응. 말하면서 하면 안돼응 응. 투표 나는 투표 안 이렇게 되면 한 팬이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형 말대로 아까 예스 중에 있다 했잖아요 나는 솔직히 요세명 중에 한 명을 생각하긴 하거든? 소신 투표하자면 나 갑자기 든감나비소로 아니다 제수박소리다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 이거 뭔가? 아 이러면 나한 편이 한 편이 나 이러면 한 편이 아, 형 수박살이 아 나는 한 편이야 빗소리형 수박살이라고요? 아니 빗소리야빗소리야빗소리야빗소리 맞네 맞네 맞네, 빗소리야.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아니 이걸 나로 몰아간다고 갑자기 만... 자 그러면은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주세요 비소리 맞지 비소리 맞잖아 아 뭐야 어 맞아, 맞네 에이. 자 잠깐 잠깐 여기서 교도관이 여러분들의 범죄를 다 맞추면,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아, 자 뒷광고님, <웃음> 교주님, <교전 웃음> <웃음> 불법 처치님. 아, 이거 너무 많이 줬어. 수박님, 자해 공간이야. 아, 이거 맞췄다. 시. <웃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투디 님 반찬 두 종이래. 진짜로? 아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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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락빨락 가져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에, 뭔가 아, 이제 네. 우리 썰들을 좀풀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체가 탈론할까봐좀 조심, 조심하게 상조심 되네요 아 그럼 뭔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뭐무용담 같은 거좀 풀어볼까요? <목소리> 세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랬데 수박소리야 <웃음> 당도 높은 것만 훔쳐가고 <웃음> <웃음> <웃음> 수박소리 월드 레코더 기네스북 <목소리> 자 그럼 첫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무슨 질문일까요? 아 맞지 음... 나같은 되는... 흉악범은 아주 잡아버려야 돼나 정도 되면 클래스면은 뭐죠? 국제적인 범죄였어 아 국제적이라 오 국... 저는 아아뭐 자범 그 도둑질을 해도 세계 최고일 수도 있는거지 <웃음> 죄송한데 전 잡범이라 <웃음> 네저 <저도> 잡범이라 <웃음> 아 <웃음> <웃음> 제가 외국말을 잘 못해서 <웃음> 어! 컴퓨터가 컴퓨러, 필요했다! 컴퓨터, 컴퓨터. 아이 뭐 요즘 오. 컴퓨터 안 쓰는 직업이 있나? 그니까. 애매한데? 아, 뭐 그렇게 고민을 하셔? 어? 음. Uh -huh.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가 많았다. 오... 와... 피해자. 내가 피해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직업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거예요? 어뭐 생각하기 아닌가? 나름이에요. 아닌가? 잠깐 아... 왜 이렇게 뭘 고민을 하지? 보도관이세요? 범죄 안 지질받나? 거짓말하고 있나 지금? 오! 오, 아주 그냥 쓰레기들만 모였구만 <웃음> 근데 여기서 끝이네 끝, 끝. 네 질문 끝났습니다 이건 뭐야? 허이구 테러 범위 있었어 쓰레기 투기 뭐야? 입시벤 입시비리 이야 <웃음> 세다 이번에 나 같은 사람이 기죽어서 살겠나 잡범이신가봐요? 잡범인가? <웃음> 조용히 하세요들 어 네. <웃음> 어, 우리 이게 아, 서로 아, 이렇게 맞추면 안되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아이 그, 그럼야 그럼야 예 한편이 지금 여기에만 예스행네 피해자가 많았다에만 그럼 입시비리네 아 이거 맞추면 안되는데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안하면 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또? 그건 맞긴 한데? 잠깐 음주운전? 혹시 국제적으로 그럼 <웃음> 국제적으로 음주운전하는 방법이 뭐 오늘은 소주 내일은 보드카 아니지 어, 뭐 모레는 사케 서울에서북한까지간다음에 그대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야.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지금 비소리 진짜 웃긴거 뭔지 알아? 나랑 똑같은 부분에만 예스 해놓고서 <웃음> 되게 뭐 모르겠다는듯이 야 너지 너또 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수많은 경찰들이 체포할만한 직업이 테러 강도 파이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잡으러 오죠 근데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망을 가면 잡으러 가지마 그지 그지. 음주운전인 사람이 그렇게 설정을 한거지 지금 자기는 음주한 채로 음. 겁나 도망간 설정을 해버린거지 그러면 한 팬이요 왜요? 누가 봐도 입시비리 아니야? 입시비리 아, 아니야? 왜냐면 입시비리가 나거든 어? 야 이거를 이렇게 밝히면 그 그러면... 입시 비리 저지르는데 수많은 경찰이 따. 그러게. <웃음> 내가 본 어. 입시 비리 든 항상 뉴스에 나와서 여기저기. 이건 스카이캐슬이고. <웃음> 아 드라마 꺼라. 내가 입시 비리가 아니라면. 아니니까 어, 너 범인인 거지. 음. 아 나는 캐빈형 갈래 이번에. 나도 나랑 대답이 똑같아가지고 빗소리가 좀 의심되는데. 저는 빗소리 같습니다. 아니요 투디님 저 한번 진짜 믿어보십시오.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솔직히 계십시오 다들. 아니라니까 하는 데서입 꼴이 올라가는 거 같아. 한편이 갑자기 연비 투표한 거야? 네? 기분이 나빠서요. 이번엔 <웃음>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 주세요. <웃음> 아, 얘들아. <웃음> 이거 한번 맞춰 봐도 돼? 네? 맞춰 보십시오. 어, 아니 나는 일단은 산업 스파이는 라미 맞지? 네. 그다음에 입시비리 연비라 그랬고. 빗소리랑 나랑 똑같아 가지고 대답이 내가 빗소리가 뭘까 겁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음주운전인 거 같아. 빗소리는. 너 테러. <웃음> 그다음에 한 팬이가 요거에만 했잖아. 이 쓰레기 토기. <웃음> 캐빈 님 감이 좀 없으시네요. 아, 뭐야. 아, 틀렸어? 아, 그래. 아,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다 맞췄잖아? <웃음> 아다 맞췄다 오 좋았네 아 재밌다 이거 더러운 사람 <웃음> <웃음> 아니 민을 하니까 그걸 무슨 입꼬리가 올라간다 하질 않나 <웃음> 여러분 파내면은 오히려 더 의심할 것 같아 <웃음> 안내자리 답답해 <웃음> 재밌다 재밌다 <웃음> 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초대다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다른 주셔서 구독까지 노바, 노바 안녕, 안녕.